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내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연인들이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. 왜 시간이 지나면요 연인들은 자꾸 서로에게 서운해지고 마음이 식어가는 걸까요?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. 우리는 연애 초반에 상대에게 사랑을 주면서 기뻐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요 받으면서 기뻐하는 쪽으로 변하거든요. 그건 어쩌면 내가 초반에 열심히 사랑을 줬으니까 이제는 나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보상 심리에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.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요 상대가 나만 바라봐 줄때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상대가 나를 달래 줄때 내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가 이해해 줄때 이럴 때 충분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느낌은요 내 상대도 분명히 느끼고 싶어 하는 걸 거고요 근데 정작 나는 이걸 받고 싶으면서도요 우리는 상대가 나를 안바라 본다고 비난하고요 내가 서운해하면 안달래 준다고 속상해 하거든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내 상대를 답답해 하죠 상대가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면요 사실 어쩌면 상대가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하는 걸 거고요 내가 서운할 때 상대가 달래 주길 바란다면요 적어도 상대가 내가 서운겠구나 했 라고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실수한 것을 이해받고 싶다면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걸 거고요 여러분들의 상대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요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너에게 그렇게 줄수 있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상대에게 사랑을 달라고 때를 쓰고요 상대의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가 실수하면 요 그걸 또 서운해하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면서 상대에게는 참 쉽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. 나도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데 상대에겐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요. 그런 걸 상대가 못해주면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쉽게 표현해버린다고요. 심지어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라 생각하기도 하죠.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를 내놓고 결국 내가 상대를 떠나거나 상대를 나에게서 떠나보내게 된단 말이에요. 조금도 물러섬이 없고요. 조금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아파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내 상대가 그리워지면요. 또 그때는요. 갑자기 잘하겠다고, 자기가 바꾸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상대를 잡아보거든요. 마치 내가 상당히 많이 뉘우친 것 같고요.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. 그렇게 이제 내가 변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내 모습을 안 받아주는 상대를 보면서 난또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이 또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때부터 우리는요 다시 상대에게 좀 받아달라고 때를 쓰고요 상대가 또안 받아주니까 그 상대를 원망하게 돼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전이랑 똑같다 라고 나는 사실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라걸 확인시켜 주죠 서로 사랑을 할 때도 그랬고요 이별하고 나서도 똑같아요 나는 어쩌면 상대에게 처음부터 내 마음만 좀 알아 달라고 때를 쓰고 있죠 사랑했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내 욕심만 내고 있었던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행복했던 시간도 요 나만 행복했을 거고요 이별한 후에도 내 요구만 계속 있는 상태겠죠 사랑을 할 때나 이별을 하고 나서 정말 내가 내 상대에게 나는 내 사랑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해를 바랄 때요 내 상대도 이해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내가 상대를 뜯어고치려 할 때요 상대도 내가 그렇게 뜯어고치려는 내 마음을 접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별한 후에 요 상대가 나에게 와주길 간절히 바랬지만요 상대는요 지금은 나를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고 있는 거겠죠 내가 바뀌면요 내 연애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안 바뀌면 내 연애는 매일 이 상태로 머물 수도 있죠 또는 점점 식어가고 지쳐가는 연애는 될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연애를 하시든 나와 내 상대의 마음이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한번 이해를 받았다면 내가 한번 때를 썼는데 상대가 들어줬다면 분명 나는 사랑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 나는 상대에게 빚진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연애를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